안양시는 9월 23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제1회 안양보육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. 안양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들과 보육교사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박람회에서는 소통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보육관련 콘서트와 사진전 등이 열렸습니다. 또한 어린이집 교직원과 함께하는 보드게임, 다양한 물건 만들기 등 체험부스 43개를 운영해 아이와 학부모, 보육교직원이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교육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.